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큰 타로 초창기 때 가끔 했었던 다섯 글자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봐서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무슨 생각해? 어디서 뭐해 애인 생겼니 이거예요 근데 요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 질문의 톤이 다르겠죠 어 정말 쟤를 간절히 원하신 분들이라면 요거는 요런 느낌일 거예요 어 무슨 생각해 자기야 어디서 뭐해 애인 생겼어 뭐 이런 느낌이라면 진짜 왼수 같은 분이라면 아이고, 그 인간은 무슨 생각하고 쓸러나. 참.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뻔하지 뭐. 애인? 아, 참. 야, 아마 애인이 생겼다면 걔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야. 아 요런 뉘앙스? 암튼, <웃음>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서, 어, 리딩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나 무슨 생각? <웃음> 참, 이 사람이요? 어이 사람 이시 뭐지 허허 무슨 생각하냐라고 하면은요 다음부터는 어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떠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일단은 어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라고 야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흠, 그게 나였으면 좋겠는데 하고. 만약에 쟤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행결나 이러시겠죠? 자그 다음에 어디서 뭐해 라고 한다면은 음, 이게 뭡니까? 어, 생각 언행 불일치네? <웃음> 그럼 그렇지 아 이거 카메라 밖으로 나간다 잠깐만요 카메라 앵글 좀 만져야겠다 죄송 이제 하나 다 들어갈까요? 들어가나? 아! 아깝이 아깝이 조금 미뤄야겠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아, 이게 또 우리 이게 고정 시청 하시는 분들은 또 정겹잖아. 아, 너무 틀에 짜여진 것보다 틀에 짜여진 거는 꼭 짜놓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생동감 있지 않아요? 어, 편집 하나 없는 무편집본. 아무튼 죄송합니다. 빨리 할게요. 빨리 빨리. 자 그다음에 어디서 뭐해라고 한다면. 흠. 아 핑크빛 미래는 없지 않은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요, 음. 온갖 재주는 다 부리는 것 같은데, 뜻대로 뭐, 그잘 되는 것같지는 않다. 음. 만약에, 그, 저기, 뭐, 재해를 반하시는 분들은, 휴, 했겠고, 음. 저기, 뭐, 재해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웃음> 쌤통이다, 이랬을 깨고, 자 어디 보시다. 어, 무슨 생각하는지. 이 사람도요. 그런 갈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갈망. 어, 소울메이트를 찾는 거. 어. 어떠한 그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그 쓰레기든 쓰레기가 아니든 떠나서. 그래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응. 꽁작게잘 맞는 사람. 그래서 조금 자기... 그 자신도 좀 편안하게 쉴수 있는 어떠한 안식처를 만드는 그게 꿈일 수 있어요. 어, 나와 안 맞았을 뿐이지. 뭐이 사람이 뭐 진짜 쓰레기다라고 가정해놓고 보면 인생은 슬픈 거지만 그냥 평범하다. 베이직이다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음 저기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떤 대화나 어, 어, 어떤 이벤트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를 하다 보면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막힘이 많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히 굉장히 자기 나도 그래. 나도 달달한 연애, 뜨거운 연애. 내 마음을 갖다가 음, 흐물흐물하게 녹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냥 자, 뭐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거기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원해.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나도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음, 말하는 게, 그, 비호감인가? 아, 그렇게 내가 싸가지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싸가지라기보다는 너무 냉정하죠. 음, 냉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자기 바램과 어, 그 어떤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조금 불일치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도 바로 자기가 바라는 바가 있지. 설마 맨날 사랑에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건 아니다 싶어요. 음,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하긴 뭐예요. 마음과 저게 뜻대로 되지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나를 갖다가 진정으로, 어. 내, 내면 깊숙한 것 같다가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 왜내 마음을 못 보는 건데,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그, 뭐, 뭐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차가운 어떤 냉정한 어, 좋게 말하면 이지적인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떠나서 조금 빈틈을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 남들처럼 좀이 사람은 좀 행동이 좀 느려요. 좀 관망, 고양이 같지. 어, 고양이가 높은 데 앉아서 밑에를 내려보면서 자기가 목적한 게 나왔을 때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목표에다가 폴짝. 가볍게 뛰어내리듯이 이 사람 은딱 그런 고양이 행동이 고양이가란 말이야. 개 같지가 않다라는 거지. <웃음> 막 꼬리 흔들고 아이가 떨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어 나름대로 자기도 애교도 떨어 보려고 이제 자기의 그 원래 리듬을 떠나서 그렇게 해 보려고 이제 인제는 또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자기가 생각을 한 거지.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 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과를 맞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나의 어떠한 그 어, 차가운 말투 아니면 너무 해, 어, 나는 그래도 솔직하다 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내내꼴리는 대로 내 성격대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옷이 아닌 자기 옷을 입었다 왜 매번 그래서 내 사랑이 어긋난 건가 싶어서 근데 사람이야 자기의 그 타고난 그러한 에너지 같은 거요 바꾸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뭐지 허당처럼 보이려고 자기도 애를 쓴다 근데 그 애쓰는 게요 솔직히 이 사람도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 자기 옷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짜증나고 아, 지금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핸들해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이게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 그이 여자 저 여자 눈치 보면서 어, 이 여자는 이 여자한테대로 이렇게 하고 저 여자는 저 여자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아, 성격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일, 그거는 일단은, 아, 못 해서 못 해먹겠다. 어,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은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 어, 눈치 보고 뭐 하고, 왜냐면 다 자기의 그 입맛에 맞게, 주변에, 그니까 좀 챙겨주기 바라고, 또 시키는 것도 우라지게 좋아해가지고, 어, 다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음. 근데 그 여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그런 거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걸 좋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어, 근데 그걸 갖다가 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좋아서 참고 가는 거라면, 이거는 힘들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승질만 못 되고 들어온 거면 이 속해. 어. 그래도 나만 바라봐 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은근히, 은근히, 어, 바람기가 있는 게 아닌가. 대놓고 바람기라기보다, 그런고 자기가 또 은근히 꼬리를 치기는 쳐요. 어, 나름 어떠한, 그 뭐지, 중후한 매력을 내려고, 어, 남자, 뭐, 마초처럼,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뭐, 무뚝뚝하게 가서, 뭐, 의자를 갖다 딱 빼준다거나, 막, 이런 음, 좀이 사람이 머리가 좀 똑똑은 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예상 경로를 갖다가 예측해갖고, 해주는 면도 없지는 않아. 없지는 않은데, 그, 이 사람이, 일단은 걔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그니까, 누구한테 맞춰주는 것도 내 마음에 들어야 맞춰준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든다는 게. 사람 마음에 든다는 거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잦은 연애 실패로 연애를 갖다 자주 실패를 했어요. 음, 잦은 연애 실패로 이 사람도 나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선에 가면은 자기도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지. 어우, 너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와이 짓도 못해먹겠구나. 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하는 거 아닌구나. 뭐 그런 걸 갖다가 느끼지 않게. 는가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 애인 생겼어? 응, 너 애인 생겼어? 응, 자기 애인 생겼니? 이럴때 묻는다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이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사람. 들은요 센통이다 그러겠고 어, 그게 그런 경우가 아니다. 어그 사장 그래도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요. 내게는 되게 멋있는 남자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이 카드 그러니까 일번 카드를 갖다 5 0 0명이 읽었다 쳐요. 500명 다 싸가지가 없다. 그건 아니지. 어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그 어, 개중에는 진짜 어 카리스마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흠이라라고 하면 자기한테 똥 맞는 사람을 찾, 찾으려고 틀니까 힘든 거지. 네, 나 자기한테 똥 맞는 사람 뭐 어떻게 나와 내내내 어, 성격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노력 안 돼요 나름 진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애인 생겼냐라고 하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름 어 이게 안 먹히면 또 빨리 어 그저기 막 그 뭐랄까, 요 빨리빨리 바꾸는 거, 어, 빨리빨리 바꾼다란 거예요. 이거 안 먹히면 저걸로 빨리빨리 시간 없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좀 외로워요. 어, 외롭고 조금 음, 안정을 갖다가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면 자꾸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꾸자꾸 바꾸는 게. <웃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음.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시,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음, 요거 자주 나오죠. 타로카드 리딩 하시는 분. 음, 여기 저기 리딩 보다 보면은 여기 칼 6개 꼽혀 있고, 이남자 이게 오리지널 타로 카드예요. 어, 이걸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좀 디자인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은요, 그림의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솔직히 저는 베이직을 가장 좋아해요. 음, 이 사람이요, 어, 자기가 어... 가고자 하는 길은요, 이 사람 성격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이 만약에 하나라도 뽑히거나 실수로 해서, 어, 근딜 있다면, 나도 다치지. 이렇게 날이 이쪽으로 서 있잖아. 어, 그걸 갖다 민 사람도 손이든 발이든 다쳐서 피가 날 것이고, 배에는 구멍이 나서 가라앉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런 상황에 이런 배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간다면, 이게 편안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만의 그 세상이 있잖아요. 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이게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날카로운 이 성격들, 자이배 안에 탄 사람을 갖다가 어, 혹시 잘못하다가든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옴짝 달싹도 못 하잖아. 여기서 여기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어, 앉아서 그먼 곳까지 같이 가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몇이나 되겠냐. 이게 성공한할윤이 몇이냐 되겠냐라는가. 요즘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떠한 행복의 나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잖아요.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게 그거다? 이 노력이 왜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냐? 이 노력 잘못된 거예요. 음, 왜요? 라고 묻는다고 그러면은그 노력이, 음, 자기 주관적인 노력이잖아. 어 여러분들 하고 만약에 있었을 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 행복 여러분 그고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한 건 뭐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게어 그게 어 데이트의 정서가 아닙니까? 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의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자기만의 길이 있다라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가 어그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맞춰 줄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는 이상은 100번을 만나도 100번이 안된다 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재회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쾌절을 부르겠죠. 어, 그렇지만 이 죄회가 아니라 그 인간 정말 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 저기안 그닥 잘 되지는 않아요. 음, 꾸리꾸리해, 어, 칙칙하고, 어, 칙칙하고 꾸리꾸리해. 어, 나름대로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왜냐면 내가 스타일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혹 어, 가, 어, 간혹 애인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애인이 세, 생긴 사람이 있어서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노를 젓기는 하지만 이 노를 젓는 게 과연 그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겠는가. 응. 안 다치고 끝까지 갈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의민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결국은요,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연애 기간의 길이를 뽑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에, 행복한 가정? 그런 것을 이루는데, 어, 저기, 막, 그, 이루러 가는 길이 될수 없다라는 거야. 왜? 너, 너는 너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너를 너만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 너, 너가 사랑하는 너의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면, 먼저 너의 여자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네가 비로소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다. 음, 알겠니?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얘, 얘가 꼭얘 같아. 지금 마법사 나왔거든요. 노력을 하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내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의 그런 행동이나 말투나 습관을 바꿔라. 그러면 비로소 너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어 무슨 생각해? 나를 바꿔야겠다. 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더 스무스하고 어. 노련하고 멋있는 남자로 탈바꿈해야겠다. 그래서 안정된 어떠한 어,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뭐해 뭐하긴 뭐해 뻐꾸기 날리고 있지. 어, 그래서, A는 생겼니? 아, 뻑국에 아무리 날려도 A는 안 붙는다, 힘들다. 만약에 붙었다 하더라도, 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여러분, 리딩 즐거우셨나요? 즐거웠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해? 응, 음, 너 무슨 생각하니? 도대체, 요쯤에 갈까? <웃음> 무슨 생각하니? 라고 하면, 응, 음. 호호, 얘는, 얘는, 얘는, 이게 뭘까요? 음, 음, 음. <웃음> 좀 쓰레기 같기도 해. 음. 아니 만약에 뭐 쓰레기 아닐 수도 있지. 어, 무슨 무슨 생각인데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두 가지 경로가 무슨 경로나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아 미치겠다 하고 싶다. 그런데 누구랑 할까? 넘어는 올까? 어, 도대체 누구를 갖다가 어, 찍어야지 어, 빨리 넘길 수 있을까? 고 생각을 하고. 드 음. 그, 한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한다. 음, 두 사람이 있는데, 어, 두 사람이 있는데, 아 진짜 내가 행복한 어떠한 어, 관계를 갖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지? 어? 근데 그게 솔직히 내가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행복한 길을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다. 왜 쉽지 않냐라고 하면은. 어, 내 성격을 갖다가 어, 많이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누구를 갖다가 만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은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환경 자체도 안 됐어요 누구를 만날 환경 자체도 조성해 돼 있지 않고 일단은 어떠한 마음만 생각만 계획만 있지 행동에는 옮기기는 살짝 힘들다라는 게라고 어, 카드에서는 비춰줘요. 음자 그래서 무슨 생각해라고 한다면은 아 진짜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어, 하고 싶어. <웃음> 어~ 누구랑 어~ 누구랑 한다고 아, 뭐 한다면 근데 그걸 그게 있어요 왜이 사람이 이렇게 그~ 꿈지락 꿈지락 꿈지락 되냐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 왜 무슨 이기적인 부분이냐라고 한다면은요 데이트를 할려면 일단 남자는 돈을 써야 돼요 어~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적게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받다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야이 사람은 무슨 연애가 장사야? 음왜 응.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어떠한 글쎄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직업은요 솔직히 타로카드로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소스를 줘야 맞출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제나라 제네랄, 왜제나라은 어디다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직업이 다 달라지거든. 음, 인물 카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드시 직업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많은 카드들 중에서 종합적으로 이거 갖다가 저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직업은 음, 솔직히 타로카드로 맞추기는 힘들다. 라고 봐요. 소스를 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게그 저기 말 리딩할 때뭐 젠틀하고 뭐기업의 어느 정도 간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증 정말 간부 입디까 몇 명이나 가, 기업에. 간부가 그렇게 많아? <웃음> 그게 아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갖다가 500명이 본다. 자꾸 500명이 다 간부야? 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기 때문에 직업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카드가 많이 뽑혀서 기준점을 갖다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직업은 일단 스킵을 하고서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 자, 가장 그러니까, 예,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그러니까 증폭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부풀린 부풀린 어, 이득을 갖다가 얻고 싶어한다. 한마디로 이게 봐요. 놀부심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 그런 거예요. 또한 연애를 그를 갖다가 해야지 좋겠는가 짜릿한 연애 아니면 실용적인 연애 짜릿한 연애는 에 돈이 들고 실용적인 연애는 돈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기준에 못 미치고 아 괴롭다 어. 진짜 그이 사람은 나름대로 드림이 있어요 무슨 드림? 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게 있는데 이렇게 활동력이 떨어져서야 무슨 뜨거운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겠습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공상과학은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현실적인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은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설은 쓰지를 않아. 얘는 어떨 것 같고 어 쟤는 실루엣이 어떨까 그런 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하냐? 얘와 쟤 중에서 가, 어 현실적으로 내가 어 취하기 쉬운 사람을 갖다가 고르지 않겠는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이가 돼 보여. 연식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연식이 어리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뛰어들거든요. 뭐 일단은 손해 볼게 없잖아. 어.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면 뭐, 뭐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어 진짜 멀리 갈 수도 있잖아. 그 사람하고. 어 결혼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선뜻 짜릿함이냐, 편안함이냐, 어, 현실적이냐 그걸 갖다가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음. 그런 생각 하고 있어. 무슨 생각? 어, 근데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요. 여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이 이런 생각을 갖다가 여자들한테 비유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거야. 음. 음, 성형을 할까 아니면은 명품백을 살까 돈이 있어 어, 명품백이나 성형이냐 그두 개를 놓고서 <웃음> 갈등한다고 라 보면 돼요 왜 명품백은 그치 어 저기 뭐야 비현실적이지 어, 그렇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잖아 근데 성형은 뭐야 그치 쭉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휘둥그레지는 건 명품백인데 성형도 뭐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지. 응. 음. 그래서 어떡하겠냐라는 거 마음은 굴뚝 같아요. 응. 음. 그리고 주변에 그래도 물망에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뜻 고르기 힘들어. 응.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이 사람은요, 그, 그, 단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어, 어떤 육체적인 관계 뜨겁, 뜨겁게, 뭐, 에, 뜨거운 관계를 갖다 원하는 건 맞지만, 그걸 갖다가 짧게 짧게 바꾼다, 그건 아니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뭐해? 어, 어디서 뭐해라고 한다면, 응. 음. 이 사람이, 어, 지금, 현재, 아, 얘가 그런 것 같다. 조금, 그,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조금 멀리 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 지금, 어,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이걸 갖다가 강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새로운 일이 뭔가가 들어가게 되면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제약이 따르더라도 나를 갖다가 인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봐. 어. 그러니까 이... 아, 이, 그, 뭐, 뭐, 어떡하겠어. 그럼, 그러,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어떠한 그 물질적이나 이런 걸 갖다 혜택을 주고서 내가 너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런저런 혜택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네가 나를 갖다가, 어 뭐지 그 헌신 나한테 헌신해주는 사람 시간적으로 투자도 해주고 육체적으로도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단한 걸 갖다가 해주지 않아도 나를 갖다가 인내해주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찾기를 갖어 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새로 시작. 이 사람 혹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가요? 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안 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도 뭐 어디 발령받아서 간다던가. 뭐 그런 것처럼, 어, 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멀리 있, 있거나,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눈치를 보는 거지. 왜냐면 자기도 선뜻 입에서 안 떨어지지 않아. 남들처럼 곁에서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지금.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관망? 어, 관망하면서 간간히 어. 그 상황도 살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닌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이거를 택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거를 택하자니 이건 걸리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다 내 목표는 하나다 라는 거예요 내 목표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하하, 음, 지금 경제적인 안정을 갖다가 취약, 어, 저기, 막, 일단 그걸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진짜 그리고 뭐지, 짜릿한 연애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인 연애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어, 지금 그둘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뭐, 목표 타겟도 없으면서 혼자 걱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타겟은 있을 것 같아요. 음, 현실적인 것이냐, 아니면, 어, 짜릿한 것이냐. 그래서, 뭐다? 어디 봅시다. 음흠. 이 사람은요, 그, 일단은 연애는 당분간 보류할 것 같아요. 어, 음, 보류할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여기서 현실적인 연인이 혹시 여러분이에요?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여기는요, 제외도 어느 정도 어, 여,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음. 현실적인 음, 연인, 현실적인따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고 짜릿한 거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게 제외가요 되는 커플은요 상당히 드물 수 있겠다.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은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재해를 염두에 뒀다가 아, 그냥 끝난 건 끝난 거다 하고서 어, 일단은 재해를 갖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저기 한거 같아. 그래서 오늘 지금 생각을 갖다가 종합을 짓자면 이 생각을 하면 생각을 종합 짓자면 무슨 생각해? 하면 재회도 생각했어. 응, 재해도 생각했어. 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뭐해? 라고 한다면 은 음, 어디서 뭐하긴 지금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어내 미래를 갖다가 설계하는 중이지. 어내 미래를 설계하는 중이지. 그다음에 애는 생겼니라고 한다면 아니. 어. 다시 돌아가는 현실적인 연애라면 너겠지. 그렇지만 너한테 돌아가는 것도 어 그닥 지금은 안 땡겨. 그리고 짜릿한 연애 어 그거는 내가 어 솔직히 짜릿한 연애를 하려 그러면은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 어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야 그치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켜 놔야 되는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난 나는 책임질 게 많아 그리고 지금 내그그 그, 나, 나의 그 품이나 어떠한그 생활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 짜릿한 연애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또 나가는 돈이 또 생기고 그 짜릿한 만큼 그거 갖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로 음, 어 생각이 없지는 않아. 물론 생각이 드는 거는 맞아.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한번 짜릿하고 뜨거운 연애 그냥 미친, 어, 미친 짓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아,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아. 스스로 브레이크를 딱 밟는 것 같고. 그러면, A는 당분간은, 어,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그, 화려한 싱글로 있을 거야. 화려한 싱글로 있으면서, 일단은 돈부터 벌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릴 때까지 수많은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생겨먹은 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그대 짜릿한 유혹이든 뭐든 이게 완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려놓지 않은 이상 연애는 시작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애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짜릿한 연애는 못하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힘들게 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하고 한번 해봤잖아. 한번 해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두번 다시 하려고 들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2번 카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 재밌죠? 이것도 나름?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라고 한다 내가 뭘 생각할 정신이 있나? 이러는 것 같아요. <웃음> 뭘생아 세... 몰라 몰라 몰라 묻지 마어 묻지 마 머리 아퍼. 어 이러는 것 같아.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야? 이 놈의 이 놈의 어 저기 막 관제 구설은 끊이지도 않아서 머리 아퍼. 어 머리 아퍼 머리 아퍼 묻지도 마 이러는 것 같고. 음 어디서 뭐해? 그러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다. 어디서 뭐해? 어디서 뭐해? 음. 이 사람은요. 어디서 뭐해라고 한다면은, 어디서 뭐하긴 방구석에 있지. 방구석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가끔 친구들, 친구들하고, 어, 톡이나 하고, 딱그 정도야. 음. 저기, 막, 너를 외롭게 두, 너를 외롭게 두고 내가 어느 딴 년하고, 어, 노른 대가를 갖다가 톡톡히 받고 있다. 음. 좋겠, 너 좋니? 이러는 것 같아요. 어, 그래. 나벌 받고 있어. 이러는 것 같아요. <웃음> 니속 네 시원하겠다 니속 네 시원하라고 내가 벌 아주 그냥 와장창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벌 받고 있지 뭐야 진짜로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음. 어, 한숨만 꺼져라고 꺼져라고 어, 어, 쉬고 있어요. 음. 여기서 정말 나갈 수만 있다면, 어, 어,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픈데 이게 끊이질 않고 내가 도대체 무슨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어,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너무 힘들다. 음, 너무 힘들다. 니네 생각도 진짜 우라지게 난다. 어, 모든게 다끝난 망했어. 어, 나 폭망했어. 그러는 것 같아. 모든게 끝이야. 음. 너를 버린 대가인가? 어, 이런 것 같아. 너를 버린 대가인가? 아이씨.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어, 그나마 나랑 놀아주던 친구들도 내가 하도 징징거리고 죽는 소리치니까 그, 그, 걔네들도 어디갔는지 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음. 나름 또 나도 그렇잖아. 나도 살아있는 어, 나로 사, 나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꿈이 없고 드림이 없겠어? 어, 어, 꿈이나 드림나 이 같은 말인가? <웃음> 아무튼 나도 꿈이 있어. 어, 나도 꿈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욕하고 싶으면 욕해라. 어차피 이와중에 이너 하나 욕더 못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뭐 어쩌겠냐. 아 어, 무슨 뭐, 무슨 욕이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지. 난 욕이 샘솟는다는 거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음. 어 물론 그래 음. 내가 아씨,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나 진짜 지금 그지거리야어 내가 진짜 미친 짓 했어 그년이 꽃뱀이었어 어 내가 진짜 진짜 생각없이 무지성으로 그녀한테 돈을 지른 것 같아 음, 이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이사람은 진짜 무지성으로, 진짜, 여, 그, 뭐지? 속았어요. 완전히 껍데기 홀라당 벗겨진 것 같아요. 홀라당 벗겨진 것 같고, 음, 여러분한테 뭐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뜻, 그런 거는 아직까지 지금 카드상 비치지는 않지만, 어, 후회는 막급이다. 무슨 막급? 여러분들을,를 갔다가, 어, 이렇게, 내 깔겨 쳐두고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잘될 거다. 어, 얘는 진짜 나의 꿈이다. 얘는 나의 미래다. 뭐, 이런, 이런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뭐지? 밑 빠진 독에 물을 갖다가 부은 것까지는 좋은데, 빌려가면서 뭐, 붙지 않았겠는가. 어, 돈을 갖다가, 카드 한도대로 다 긋고 친구들 돈도 다 빌려다가 쓰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도 다 저게 다 떨어지고 내가 완전히 개미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안 좋네 1 2 3번 카드 돼서 얘가 제일 안 좋다 음, 진짜 난년을 만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은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지옥이지. 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그 친구들한테도 쌍욕 먹고 어야이 미친땡아 미친땡아 니가 어야 언제 그래서 언제 줄건데 언제 막 이러는 것 같고 아 미안해 내가 월급 타면 일단 이거부터 하고서 야나 전화 끊기게 생겼어 뭐 이런거 이런거지 야나 수도 끊기게 생겼어 막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런 야이 미친놈아 너 저기 봐 다시는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지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인, 그 인간관계까지도 다어 저게 된것같아 내가 와 내가 왜 그딴 짓을 했지 왜 그딴 짓을 했냐면은 그년하고 술 마시고 노느라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 있는 돈 없는 돈다 긁었고 어 이제 한도 초과 된것 같은데 음, 긁을 수 있는 거란 다 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봐 만약에 쟤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은요 쟤는 좀, 꿈좀 안, 꿈도 좀꿈안 꿨으면 좋겠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열린 주머니인 것 같아 그냥 사람만 좋아 갖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고 나중에 뒤에서 그년이 나쁜 년이다 내가 그년한테 속아서 그런다 뭐 그런 것처럼 어 왜 그녀한테 소가 분명히 그그 그 뭐지 한도 초과는 자기가 쓰고 싶지 않았으면 안 썼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사달란다고 다 써주고 부어라 마셔라고 하뭔가 자기잖아. 자기가 뭐세 살이야 네 살이야 성인이잖아. 성인인데 왜남 탓을해 남 탓을하기는 탓을 자기가 좋아서 써놓고서. 그러니까 주변에서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철딱 네가 나이가 몇 갠데 그렇게 계획 없이 돈을 쓰냐 어. 야 그게 아니라 그년이 그랬다니까 그년 때문에 그런 거야 야 그년이고 나발이고 네가 쓰기 겠네 니, 니, 니 형편 네주말사제 니 네가 니가 잘하는데 네가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래서 내 돈은 언제 줄 건데 뭐뭐 뭐, 뭐 그런 식으로 막 들고 끼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막 돌려막기 돌려막기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돌려먹을 수도 없다라는 거야 월급 타도 막 마이너스야 항상 월구타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어떡 하겠어 죽을맛이다 라는거지 죽을맛이다 음.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다시 시작해야 돼 인생을 인생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겠다 딱 그런 인생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어.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어, 진짜 뭐이 사람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뭐어 진짜 뭐이 사람은 그또 그런거는 있어요 돈이 쭉 안들어오다가 진짜 그 집골로 살다가도 갑자기 한 번씩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럴 때저기막 주머니를 잘잠지 않으면 은이 꼴을 갖다 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사람 복이 있기는 있어요 복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또 빌릴 수 있었겠지 빚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빌려줬을 때는 이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돈이 들어올 때는요 또 와장창 들어왔다 와장창 나가는 음,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아 지금 지금은 쪼들리긴 쪼들리는데 그래도 들어올 구멍은 또 있기는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완전히 마이너스다라는 거지 마이너스다 여러분 생각도 나기는 나요. 어, 여러분 생각도 나고 그렇지만 돌아가기는 조금 음 아, 뭐, 돌아갈 마음이 살짝 생기기도 하기는 하지만, 뭐, 지금 돌아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 들어오면은, 비청산하고, 비청산하고, 어, 이 생활 벗어나고,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요, 어, 그래서, 어, 에는 생겼니? 라고 한다면, 에이는 없어요. 어, 대인통 당하세 에이는 없고, 그러면은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넉놓고 넋놓고 지금 어떻게 하든 피해를 복구하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 여자 말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가머니서로 꼬신다 하더라도 이제 더는 여자 말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행여나 그러겠다. 응. 이 사람은 기분파인데. 응, 기분파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인제는 기분파 그것도 못할 거야. 음~ 그 여자랑도 좀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뭐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긴 너무 클리어하게 나왔어요 음~ 무슨 생각 해라고 한다면뭔 생각 뭔 생각이야 지금 지금 내가 이상한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어~ 마, 마, 막을게 태산인데 돌려막기 하느라고 지금 바빠말 말 시키지 마이거고요 두 번째, 어디서 뭐해라면 어디서 뭐하긴 어디서 뭐해. 돈 구하려고 애쓰고 앉아있지. 돈을 갖다 어디서 구해보고 어, 빌려도 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떼어도 보고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것 같고 애는 생겨니 야, 지금 내가... 네 눈에 내가 생긴 걸로 보이니 야 지금 그년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은 애기 얼마인데 딱 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 네, 3번 카드리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잘 되겠지. 뭐 평생 이렇게 살란 법 있어요. 또 돈이 들어올 때 되면 또 들어와요 이 사람은. 어, 저기 막제복은 타고 났어요. 제복이 타고 는데도 지금 거지꼴인가요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인 거지다라는 거예요. 음, 들어올 때 되면 또 들어와. 사람은 죽으란 법 없어요. 음.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까지와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해? 음.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하긴 무슨 생각해 나름 나도 음, 형평성을 갖고서 음. 음, 이제는 좀 반듯하게 살아야지 뭐 옛날에도 반듯했지만 뭐 그러는 거 같아요 <웃음> 야그 너는 주제 파악도 못 하는구나 이걸 보신 분들은 그럴 거 같아 주제 파악도 못 하는구나 사람이야 주제 파악할 때 되면 요관짤 때야 음. 자, 그다음에 어디서 뭐 해라고 한다면뭐 하긴 뭐 해. 네 생각하지. 내가 어저께 보낸 아, 네그 저기 막 인스타에 하트 누른 거 봤어? 그거 나야? 뭐 그럴 수도 있어. <웃음> 나쫄나쫄 나 쫄, 쫄고 있는 거 보여? 나 지금 쫄고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보인다 그러면 너 진짜 나 헛색인 거야. 어, 그럴 수 있어요. 자, 음. 자, A는 생겼니라고 본다면은 음. A는 글쎄, 어. 애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애인 없어도 뭐 나는 나름또안 심심해, 안 심심해. 어, 안 심심해. 어, 뭐 너도 알잖아.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 생각해요. 어, 애인은 무슨 애인? 여러분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어, 옛날처럼 그렇게 끈끈하고 뜨겁게. 근데 그게 과연 될까라고 그런 생각하지, 뭐. 그게 과연 될까. 자, 어디 봅시다. 무슨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응. 무슨 생각은, 무슨 생각. 이제부터 내가,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어, 내가 너의 충실한 남자로 살고 싶어.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충실한 남자로 살고 싶어. 아, 뭐, 예전에 나는 가라. 어, 예전에 나는 가라. 뭐 이런 것처럼, 난 충실한 심실한 남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뭐 어, 저기 막 네가 어, 내가 지금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음, 연락을 하고 싶은데 과연 네가 나를 갖다가 용서를 해줄까? 어, 용서를 해줄까? 근데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내 버릇을 과연 고칠 수는 있을까 응. 내 마음 같아서는 응. 내, 내, 내, 생, 내 생각 같아서는 너한테만 충성 지금 이 마음으로는 너한테만 충성하고 그냥 너, 너의 너 무릎을 베고서 응. 네 얼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야 이러고 싶은데 니가 과연 그걸 같다니 네, 네 무릎을 나한테 허락해 줄까 모르겠다 응. 나도 지은 죄가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떨어진 걸 갖다 봅시다. 음.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후회를 갖다가 많이를 해요. 많이 후회하는데, 무슨, 거, 무엇을 후회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음. 너와의, 너와의 관계가, 음. 그냥 먼산 바라보는 관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음, 솔직히 내 잘못이고, 음,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어, 그런 내 실수이기도 해, 쪽팔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네가 용서를 해주기를 음, 바라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뭐해?라고 한다면은, 음, 나 떨고 있니? 음, 어디서 뭐하긴 너 생각하면서 떨고 있지 근데 내 생각하면서 왜 떨어? 라고 한다면 참 바보야 네가 안 받아줄까 봐 그러지 안 받아주면 안 받아줄까 봐 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생겼을까 봐 음, 그래서 그런 거지. 어.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살짝, 거짓말이 약간 묻어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버릇을 조금 고치기는 힘들어. 음, 힘들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자들이 막 들러붙어서, 오빠, 오빠, 오빠 하면은 그 유혹을 갖다가 참,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음, 이 사람하고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를 갖다가, 그, 원한다 하더라도요, 어, 쌍방이 원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방해가 너무 많지 않겠는가. 어,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왜 그러긴 그래? 왜 그래. 이 사람 에너지가 그래요. 뭐, 그게 뭔지, 그, 그 돈도 별로 없는데, 돈도 별로 없지 않나요?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비율이 좀 확률적으로 높아요 존도 제대로 못 벌어 빚 좋은 게 살고 있을 수 있어 음. 되게 많이 벌줄 알았는데 어, 기대치에 못 미친다던가 어.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단 잘벌수 있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 몇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상태가 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음. 지금 상태가 더 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쪽을 갖다가 리딩을 하는 거지 음, 근데 있는 사람도 있어 음, 왜다 없기만 하겠어요 비율상 없는 쪽이 더 많으니까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솔직히 내가 나를 장담을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방은 니거야 네 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음내 안방은 니거야 네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쉽게 놓기는 힘들어. 그냥 니가 내가 그냥 주변에서 오빠 오빠하고 들러붙는 것들을 갖다가 이해만 해준다면 이거 진짜 우리 너와 나는 아무 문제없이 아무 문제없이 갈수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갖다가 못 견디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해서 걔하고 자빠져 자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그러고 뭐 어쩌겠냐고 그 걔네들이 나한테 오빠오빠 거리고 내가 그러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오빠오빠 그럴 수도 있지 넌 누나 누나 거리는 동생도 없냐 뭐 이러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니가 그냥 모른 척만 해주면 돼. 그러면 은 너와 나는 진짜 안정적으로 갈수 있어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응. 어디서 뭐하긴 뭐해 일하고 있지 일하고 있어 응. 나름 나도 일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요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일을 해 응. 활동성이 떨어지는데 왜 오빠 오빠 하지 도대체 직업이 뭐길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상담해 주는 사람 응. 내 커스터머가 아니면 어. 뭐저 미스터 킴은 뭐 어쩌면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하면서 손님 손님 뭐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출장 그 설명 같은 거해서 출장 가가지고 손님한테 뭐 프라닥 제품 같은 거뭐섬어 저기 막그 뭐지 그 소개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아줌마들이 또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어뭐 동생들이 오빠 너무 멋있어 하고서 이 오빠 위해서 샀어 하고서 뭐 잘해달라고 팔짱도 끼고 막 이러는 거지 음. 그런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직업상 어떻게 안 되는 확률 수도 있어 직업이 다 아줌마들 어, 아니면 여자들을 갖다가 상대하는 직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아줌마 아저씨를 상대하고 뭐 아줌마들 갖다가 더 많이 상대하는 거 네, 그건 좋아요 근데 왜 음, 응. 왜 자꾸 자빠져 자냐라는 거야. 어, 그 자빠져 자는 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요, 지, 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연, 그 자기 연인하고 헤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헤어지는 건 맞지만, 이 사람도 그걸 좀 좋아해요. 어.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돼서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내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 패턴을 갖다가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응. 그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럼 이해해 주고 가야 되는 수밖에. 속은 터지겠지? 응. 그래서 애인이 생겼니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사람은요. 애인이 생기기는 조금 힘들어요. 음. 애인이 생긴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정된 어떠한 가정 연애 데이트 이런 걸 갖다 하기는 힘들고 이 사람은 자꾸 그런 것 같아 좀 이해 좀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 어,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직업의 주요 고객이 여자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네가 좀 이해 좀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가능하냐? 예, 그리, 그렇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년들하고 자빠져 자냐 라는 거지 음, 뭐 어쩔 수없자이 사람은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도 여자가 들러붙네 이사람 무슨 자석이야? 여자가 왜 이렇게 잘 달라붙어? 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그냥 옷고름 푸는 여자가 한둘이아니 이게 참 잘생겼어요? 아니면 좀옷태가좀 매력이 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간지나고 뭐 남자도 엉덩이 착참 이쁘고 참알 적당한 몸매에 막뭐 진짜 여자들이 딱 보면은 응, 남이 거 나, 그거 이제 내노, 내로 내로 내로 남불내감면 로맨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로맨스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냥 얼마 안가 그냥 떨어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달라붙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비즈니스를 갖다가 그참 그래. 음. 할려면은 음.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 로맨스 한번 해주면서 손님도 소개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야 애는 생겼니 그러면 글쎄, 어 글쎄. 과연 내가 생길 수 있을까? 지금. 어, 만약에 이게 애인이 생겼냐 해서 이게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요, 다른 사람이겠지? 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고요. 여기는 제외의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이 사람이, 어, 용서를 갖다가 바라는 것도 있고, 그 용서를 바라면서 동시에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는 오래 갈수 있겠다, 라고 봐요. 그래서, 애인이 생겼냐라고 하면, 만약에 재해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조만간에 생길 것 같기는 하지 지만 이거는 이 사람을 갖다 정말 사랑하고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래 네가 직업의 특성상 그렇다 한다면은 내가 그걸 이해해주지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한다면은 그 세상에 정답이 어딨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내 남자는요 내눈 밖에서 없으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내눈 밖에서 없으면 그래야지 내 정신 건강에 좋아 음왜 그거 일일이 그냥 따져 들고 묻고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내 정신만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갖다가 뽑으신 분들은 만약에 재해를 갖다가 다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이해해 주고 내그내내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은 내게 아니다라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서 이 사람을 갖다 사귀든지 이 사람하고 살든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왜 내가 이, 이 설명을 갖다 왜 하냐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라도 한숨 쉬면서 가는 사람이 꽤, 어, 비중을 차지 않겠, 않겠나. 왜 그러냐라면, 이 악마 카드가 떠서 그래요. 여기 러브 카드가 뜨면 이건 엔딩이에요. 근데 악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해하면서 가는 사람이 그래도 꽤 적지는 않겠다. 몇 퍼센트인데요? 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딱 100% 여러분 것이라고, 어, 한 사람의, 어, 10에서 15%. 음, 그러고서, 재회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재회는 굉장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0에서 15%냐라고 하면, 재회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게 방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 중간에 다시 헤어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재회하고 10 내지 15%를 말한 거예요. 음~ 그렇하고 만약에 이게 누페라 할지라 할지라도 이걸 진짜 견뎌서 끝까지 가기는 굉장히 난제가 펴진다 그래서 자꾸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서 남는 게참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미 물망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수도 있고 어~ 굽힐 수도 있고 누페일 수도 있겠다 그럼 저는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아요라고 보면은요 어~ 구페 그니까 재외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 몇 대면 6대 4 음, 네, 4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